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만 바로 알면 기독교를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이 어, 사랑을 배우고 난 후에 음, 결과를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습 목표 목표를 보시면 우리 목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사랑과는 다른 다섯 가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을 체험적으로 이해하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수 있다 기독교의 사랑이 무엇인가 핵심적으로 다섯 가지를 알고 그 사랑을 마음속으로 느끼고 체험하면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고 기독교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가르칠 수 있어야 이 과를 마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절 말씀이 하나 있는데 요절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5절로 30 34절로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에는 귀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사랑의 기준이 무엇인가? 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겠다. 이렇게 하면 조건적인 사랑이고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다. 어, 이것은 어, 자기 사랑인데 좀 교만한 사랑입니다. 아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이런저런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랑의 기준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때는 사랑의 기준이 어 이제 어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기준 뒤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의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신약의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이 날 사랑하듯이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 사랑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이 이제 여기서 주제고, 어, 사랑은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열심히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어, 사랑이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랑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카페라는 단어입니다. 어, 성서적인 사랑은 어, 그 단어의 의미가 아카페라는 사랑인데 희생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이고 내가 먼저 하는 자발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 자발적인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아카페 사랑, 이 아카페 사랑은 인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신적 존재만이 할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면 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아저 어, 사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세상에서 인정을 받겠다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참된 일꾼과 참된 그리스도인과 제자가 되는 표지는 뭐로 결정하느냐 예수를 닮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랑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어, 표지가 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 어, 그설론적인 것을 큰 목소리로 함께 다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왜 하나님은 인간을 만 사랑에 대한 방어리 냉가슴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에 대한 다른 이해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거기에 제일 마지막 줄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라고 그랬죠? 거기다가 그리스도인들의 성서적인 사랑 어, 세상적인 사랑은 잘 압니다. 그런데 성서적인 사랑하고는 아주 많이 틀립니다. 성서적인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 구절을 하나 어, 거기다 써놓는데 아가서 7장 10절로부터 13절 아가서 7장 10절로부터 13절을 거기다가 참고로 기록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아가서 몇 장이요? 7장, 7장. 10절로 13절 몇 절로? 10, 10절로 13절. 13절 성경 누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거기를 아가서 7장 10절로 13절에는 순남미 어, 여인과 솔로몬의 러브스토리 아주 정말 뜨거운 러브스토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과 어, 우리 교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예표하는 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 어, 꼭 연애하면서 이 아가서를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어, 이 아가서의 몇 장이요? 7장, 7장 10절로 13절 자, 누가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 읽어보세요 거기에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합판채가 향기를 도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네, 네. 거기에 네. 에,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 사람에게 속해 있다. 아,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면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우리 아내 거예요. 사랑하 사람에게 반드시 속하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워하고 삼아낸 것이다. 자꾸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늘 이렇게 늘 함께 있는데도 더 그리워하고 삼아낸 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어, 사랑은 둘에 어, 나가서 함께 일하는 것. 함께 있고 함께 일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다. 그리고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이다. 이렇게 그런 어, 사랑의 이야기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에,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있다. 에, 속해진다고 있다. 속해 하는 어, 거기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어, 이제 그것이 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성서적인 사랑은 첫째가 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서적인 네. 사랑은 무슨 사랑이요? 네. 하나님의 네. 사랑 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 세상적인 용어와 구별해서 아카페라고 합니다. 아카페 어, 그래서 아카페라고 하는데 요한일서 4장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사랑하는 사람을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은 뭐라고 정의를 내립니까? 사랑이다. 이렇게 어, 사랑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임을 말씀하시면서 어, 하나님 사랑을 그 다른 용어로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아카페 아카페는 하나님의 사랑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먼저 하는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어, 그리고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사랑이며 그리고 주고 서 좋아하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죽어서 좋아하는 희생적인 사랑 어, 이 사랑이 바로 아주 특별하게 아카페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이이 아, 아, 이 사랑은요 영적인 언어입니다. 육적인 언어가 아니라 영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언어가 뭐냐면 여러분 사랑에서 사랑이 나오고 생명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영광에서 영광이 나오고 믿음에서 믿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이 사랑을 하게 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인데 어, 이 사람에 게해서는 반드시 은혜가 나오도록 되는데 이따 도표로 그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성서적 기독교의 사랑은 첫째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요. 회복된 사랑이다. 회복된 사람. 자, 그러면 인간들은 원래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드시고 어, 사랑을 부어넣어서 함께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존재로 만드는데 어, 사랑해서 안될 것을 사랑해 버렸어요. 어, 이게 마귀를 만나 가지고. 잘못된 사랑을 하게 돼서 참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후에로는 참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거짓된 사랑 그러니까 가짜 모조품의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 되는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는 사랑을 모든 인간은 하고 있습니다. 타락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랑이 성령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면 우리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기의그 회복된 사랑에 대해서는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우리 함께 또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왜 인간이 성실하게 최선의 삶을 살아도 출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적 언어를 민감하게 분별해야만 한다.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 언어인 것이다. 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인이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품는 사람이지요. 품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실체이십니다. 사랑의 실체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우리 사랑이 나오고 그 보혈 통해서 사랑이 강갈치 흘러왔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모시기 위해서면 그 사랑의 원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우리는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안에 능력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언제 나타나요? 쓰면 나타나요. 쓰면 크고 많이 나타나 쓸수록 커지고 많이 나타나고 잘하고 확대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어, 어디 있어요? 있는데 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쓰지 않는 사랑은 썩어요. 썩어요. 그래서 어, 자기 가슴을 허전하게 만들어놔요. 상하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꾸 써야 되는 거예요. 베풀고 쓰고 나누고 그런데 우리가 돈 가지고만 사랑할 줄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돈 없이 할수 있는 사랑이 얼마든지 있어요. 친절한 말 한마디 아름다운 미소 어, 위로 이게 다돈 없이 아주 값진 사랑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자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요. 따라서 지었습니다 사랑은 쓰면 나타나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아, 사랑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 써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안 써서.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의 능력이 있다. 그런데 그걸 안 쓰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어, 거기 도표를 한번 보시겠어요? 도표라는 거 보시면 인간의 세계관입니다. 인간의 세계관. 그러면 인간의 세계관은 어, 이제 거기에 어, 믿음의 초월, 가운데 보시면 영의 세계라고 있죠?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인간이 나와요. 자, 인간이 출발은 어, 어디부터 출발합니까? 영으로부터 출발해요. 왜요? 하나님이 먼저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막 우리를 이 세상에 원내시고 만드실 계획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먼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마음과 심령 속에서 우리가 볼수 있어요. 아, 그래서 때가 되면 나오는데, 이제 영의 세계에 있는 우리가 어, 육의 세계로 출발할 때에 어, 어머니 태 속에 태어나잖아요. 그쵸? 렇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 태 속에서 자라게 돼요. 어, 그런데 육신 이렇게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 전에 어머니의 감정과 아기의 감정은 결합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제일 먼저 발달하는 것이 뭐가 발달인는 감정이 발전해요. 어머니가 화나고 기쁘고 뭐 성질 부리는 거다 그대로 아이에게 다 전달이 돼요. 그리고 애가 다 느껴요 지금. 아 기분이 좋다, 나쁘다. 뭐 이걸 배 속에서 애가 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지식이 쌓이기 하 전에 제일 먼저 발전하는 게 뭐라고요? 감정, 감정, 감정이 먼저 발전해. 아그 어, 다음에 감정의 세계, 감정이 발전하다가 이제 세상이 나와요. 이제 세상이 나오면 뭐가 발전하면? 이제 눈이 떠가지고 어, 어머니를 분배하고 아버지를 분대라고 춥고 더웠고 뭐이렇고아 세상은 이런 거구나 세상이 인지 세계가 발전해 이 이성이 발달해 이제 이성 자 그다음에 이제 애가 걷고 행동하기를 시작하지요 의지적으로 행동 발달을 해요 그다음에 그것을 반복하면 뭐가 됩니까 습관이 되지요 근데 나중 생긴 것은 먼저 생긴 것에 반드시 그걸 초월을 못해요. 자, 그러니까 습관은 뭐를 초월을 못해요? 행동을 초월을 못하고, 행동은? 인지를 초월하지 못하고, 사람의 인지는 뭐를 초월하지 못해요? 감정을 초월하지 못하고, 감정은 뭐를 초월하지 못해요? 영을, 믿음을,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를 초월하지 못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 그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죄를 짐으로, 그렇지요? 그럼 인간의 최고의 가장 높은 단계는 못엇밖에 없어요. 감정이에요, 감정. 근데 감정이 사가면 다 끝나버리는데, 석고한 행동 뭘것 없이 뭐 이성도 꼼짝 못 해요. 아, 이성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감정이 마음이 싹상하면 소용없어요. 이 그러니까 여기 확 점령돼버려.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뭐예요? 감정과 자존심이에요. 아, 사람 인간 개처다가 감정 하나 사보면 왼수가 돼버리고 뭐 풀하지고 어, 문하지 곤란해요. 그래서 나의 감정에 소중한 것처럼 사람이 제일 상처받기 쉬운 게 뭐예요? 감정이요. 마음, 감정이 상처받기 있고 그런데 내 감정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감정도 소중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감 인간은 감정을 초라지 못한다. 아닌 것을 어, 자 습관의 습관의 움뚱레가 뭐지요? 행동. 행동의 움뚱레가 뭐지요? 인지 세계. 그다음에 그 어, 감정에서는 어디부터 발전을 해요 어머니 탯속에서부터 발전을 해요 그런데 인지세계는 어디부터 발전해요 세상에 나올 때부터 이제 발전을 해요 자, 그래서 인간이 가장 무서운 어, 정말 어쩔 수 없는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가장 무서운 세력은 감정이라는 거지요 감정 하나 틀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에, 그것을 절대로 인간은 감정을 초월하지 못하는데 언제 감정을 초월할 수 있어요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막 때려치고 싶고, 막 흥, 이걸 언제 절제하고, 초월하고, 그걸 넘어설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이 믿음의 세계는 영적 세계, 초월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 이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어, 여러분, 하나님이, 어,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잖아, 인간을. 계획. 계획하시죠. 그렇죠?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인간이 뭔지 있어요. 그렇죠? 계획 속에서 인간은 그냥 나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요게 영의 세계에요. 영의 세계 뭐 하나는 영의 세계에 우리가 뭔지 있어요. 영의 세계에 영의 세계 에 있어요. 자 그런데 영의 세계에 있다가 어디로 들어와요? 이제 때가 되면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 모체로 들어와요. 자 어머니 모체로 들아요 어머니 모체 모체 모체의 세계 모체의 세계. 아 예, 이것은 무슨 세계지요? 감정의 세계예요. 감정의 세계, 감정 세계. 이제 감정 이 여기서 발등하지요? 다른 건 모르는데 눈 감고 있어도 기뻐고 슬픈 고모 뭐 어머니가 지금 승질 부리고 그게 아이하고 어머니하고 다 통해 있어요. 여러분 태교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 있다가 이제 세상, 세상, 세상 인지, 인지, 인지 세계. 이제 세상으로 출생하잖아요 출생 출생하게 되면 이제 눈을 떠게 돼서 어머니도 발견하고 아버지도 발견하고 아 이거 먹을 것이네 뭐 이거 다 알게 돼요 인지의 세계 요거는 이제 이성 이성이 발전하는 이성 이성 세계 이성 세계 지식이 발전하는 말이 자꾸 세월이 가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발전해 이게 어,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인지의 세계가 어, 이제 어, 살아가면서 행동이 돼 행동. 행동세계. 이제 걷기 시작해서 이제 행동하잖아요. 행동. n 그 Hangdong, 행동 n g d o 행동 h a 의지 d o n g Hangdong, Hangdong, Hangdong, Hangdong, 이 a n 이 d 운명을. 운명. n g d o n 운명. a n g d o n g h a n g 실패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사람은 크게 성공했고 어떤 사람은 실패했는데 왜 성공했느냐? 습관 문제였다라 그것이 <웃음> 어, 코비 코비라는 사람이 쓴 일곱 가지의 세계를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일곱 가지의 성공적인 습관 성공한 사람다또 공통적으로 일곱 가지의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수준은 습관만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을 바꾸기 전에는 절대 인간은 성공할 수 없다. 자기를 뛰어넘을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지금 운명은 습관만큼 되고 습관은 행동에서 나오고 행동은 자기 인지에서 나오고 인지는 인지를 어, 점령하고 있는 세계가 바로 감정의 세계고 어, 그 감정을 절제할 뛰어넘는 것은 뭐예요? 영밖에 없지죠 그렇죠? 근데 이게 잘라져 버렸어요. 예수 안 믿으면. 죄로 인해서. 이게 단절됐어요. 그럼 영의 세계가 무너진 거지요. 그럼 여기 가장, 여기서 높은 세계는, 안 믿는 사람들의 높은 세계는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감정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안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막 사랑해가지고 막 죽기도 하고 막 별짓 다 하잖아요. 이 감정의 세계가 아주 무서운 세계예요. 어렸을 때이 감정을 다스리는 걸 하면은 얘는 반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간은 체계로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거를 초에서 뛰어넘는 것은 불가능해요. 뭐만 할수 있다? 믿음, 믿음, 믿음이 할수 있는데 믿음은 여기에 썰 이것은 무한의 세계예요. 그래서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서 여기에 무한한 세계가 여기 무한한 세계가기 나와요. 자기 능력이 막 엄청 나타나요. 그래서 나 이런 사람 많이 봤는데. 머리 나쁜 사람이 믿음 가지고 여기를 띄워놓으니까 머리도 좋아지고요. 어, 수줍은 사람이 막 용기도 생기고 완전히 이걸 띄워놓으니까 딴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게 무, 이건 게이 무한한 세계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는 올라가는데 감정까지 올라가고 믿는 사람들은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요?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한 세계가 이렇게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영의 세계의 증거요 어, 또 알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확신이다 이렇게 비전과 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여러분 이쪽 믿는 사람들의 세계는요 어, 이게 이제 믿는 사람들은 영의 세계거든요 영의 세계라고 말씀드렸죠? 영의 세계에 지배를 받아요 이쪽 사람들은요 어, 사실 감정의 세계에 이걸 지배를 받는데 이 감정을 촉발하는 것이 사실은 감정을 이용하는 것이 악의 세력이에요. 아, 그래서 육의 사람의 감정에서 어, 육의 사람 육의 사람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의 용어가 뭐냐면 이 사람은 언제나 은혜 안에 있어요. 은혜 예수 믿으니까 어,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어요. 은혜로 바꿔버려요. 실망해도 은혜로 바뀌어져 버린 다고 보통을 당해도 은혜로 바뀌어지고 은혜에서 은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다가, 아, 육의 세계에다가, 이건 율법의 집을 봤는데, 여기에 이쪽도 법이 있고, 이쪽도 법이 있는데, 이쪽은 뭐를 집어넣어도 사망밖에 나오질 않아요. 하여튼 뭐 지식을 지어놓고, 무슨 생명을 지어놓고, 노력을 집어넣어도, 뭐를 집어넣어도 사망에서 사망이 나와요. 여기는 생명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요 영의 세계로 뛰어 올라가면 영원한 이게. 하늘의 생명을 갖지요. 생명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뭐를 집어넣어도 은혜가 되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생명의 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는 사망의 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는 축복을 집어넣어도 여기는 축복을 집어넣어도 사망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저지를 집어넣어도 축복이 나와요. 은혜가 돼요. 아셨죠? 그래서 그 그림이 거기 나와 있어요. 생명의 장. 생명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 믿음에서 믿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성도는 영적적 성경을 하나 위에다가 성도 위에다가 은혜 은혜의 지배라고 써 놓고 로마서 6장 14절을 기록해 놓으세요. 어, 은혜 은혜 지배, 은혜 지배. 은혜 지배. 가로하고 로마서 6장 14절. 로마서 6장 14절. 어, 성경 구절 하나 더쓰세요 요한일 어, 요한 어, 요 1장 16절. 요한복음 1장 16절. 자, 은혜가 지배하는 음, 사람이지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는 율법지배, 율법지배 로마서 3장 19절 로마서 3장 19절 로마서 2장 12절 자, 이쪽에는 어, 믿는 사람은 뭐가 지배를 해요? 음. 은혜가 지배를 해요. 그래서 무엇을 집어넣어도 고통을 집어넣어도, 질병을 집어넣어도, 감기를 집어넣어도 다 은혜가 돼요. 모든 게 은혜가 돼. 자, 그러면 로마서 6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로마서 6장 14절을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이렇게 엄청난 일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엄청난 일입니다. 네, 예, 6장 14절. 로마서 6장 14절 한번 읽으세요. 시작. 뭐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음이야. 은혜 안에. 여기다 죄를 집어넣으면 죄가 될까안 될까요? 안 돼요. 절대 되질 않아요. 사망을 집어넣어도 사망이 되잖아요 예수의 은혜에서는 그게 다 바뀌어요. 은혜로 다 바뀌어버려요. 뭐 고통, 실패, 뭐를 집어넣어도 다 은혜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이 세계에 있는데